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논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크 엠파이어 광신도들이 저희 이쪽 행성으로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떠 있죠 자 얘네들 막으려면 배치 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찾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청사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미션이 떠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면 될것같습 어디 봅시다. 위치는 어딘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여기 재료들이 있죠. 이거 챙겨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빠른 완료를 위해서 이렇게 미션 걸려있는 거 있죠. 우선순위 이런 거다 해제시킵시다. 복귀하면서 저기 있는 자원들도 다 챙기게끔 지시 내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와중에 다친 애가 있어 지금 병에 걸렸는데 지금 저희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얘는 내비두고 다른 인너들만 이렇게 꾸려서 좀 이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 다섯 명 정도 보내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 꼭지하고 그 다음에 이거 폭발물이죠. 이거 둘다 챙기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미션을 완료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자원들을 수집하고 이동을 하겠죠.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패치가 됐기 때문에 어... 보자. UI가 바뀌었죠. 우선순위는 아 일단 미션을 완료해야 되겠네요. 미션 완료하고 나서 한번 확인해보죠. 자 좀만 더 가면 돼요. 자 이거 완료하신 다음에 여기는 이 두가지의 자원들 재료들이죠. 이거 챙기고 돌아가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됐어요. 자 여기서 이거 챙겨줄 사람 없나요? 뭐지? 제가 여기 미션을 다해제를 시켜놨는데 하하 이러면 곤란하죠. 목마른 애들도 많고, 배고픈 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거는 좀 감안해야 될것 같고. 일단 조금 있다 다시 가지러 갈 거니까 기다려볼게요. 한 명은 가지러 온답니다. 이렇게 놓고, 이것도, 음, 조만간 오겠죠. 자, 그 전에, 저희가 얘네들하고 전투를 하기 앞서서 일단 긴급..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여기 지금 자원들이 하나도 안라고 있네요. 덴들라이언이라고아 여기 있었네요. 자 이쪽에.. 이하있죠 이거를 빨리 캐야 돼요. 그 긴급 구조 키트를 만들 때저 민들레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민들레꽃을 먼저 좀 캐와야 됩니다. 보시면.. 어 민들레 꽃이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있어요. 하나도 없죠.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좀 기다려 볼게요. 자 물은 얼마나 남았니? 일단 이쪽에 많이 차있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될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먹을 것도 별 문제 없죠? 어, 이런 것도 문제 없고요. 일단 이렇게 기다려 봅시다. 자, 가지고 오고 있니? 여몇개 남았니? 어, 다 챙겼죠?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폭발물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이렇게 옵션이 생겼다고 메시지가 더 있죠? 자, 이쪽에 보시면 잘 찾아보면 이렇게 배치 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폭발 범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좀 띄어서 건설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짓는게 나을 것 같죠? 일단 여기다 지어볼게요 이렇게 놓고 기다려 봅시다. 일단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폭발물 4개는 저희가 다 챙겨 놨기 때문에 나머지 재료도 해가지고 금방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다가 치킨하우스도 옮겨놨고 얘가 민들레 예. 꽃을 열심히 옮기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긴급 생존 키트 이거 만들어 줄거야. 이건 혹시 모르니까 여러개 만들어 놓고 자 그래도 다행인건 지금 체력이 다 회복이 됐어요. 정말 다행이죠. 기다려 봅시다. 스크랩 두개더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더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자. 자 레벨이 높은 재료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나요? 일단 이거 먼저 해보죠.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레벨 장구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이거 제가 다 챙겨줬을 텐데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아, 안 챙겨줬죠. 저 챙겨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죽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가죽. 어디서 만들더라? 재료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자, 찾아봅시다. 음, 여기있네요 일단 이거 가지고 가죽을 좀 여러 개 만듭시다. 주변에 시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런 거 챙기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여기 있는 거다 가죽 벗겼죠? 다른데는? 이거는 벗겼니? 벗기면 되죠. 이쪽에는 아니고 여기 더 벗길 만한 게 있나? 분명히 이쪽에 벌레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런 애들 벗깁시다 이런거 벗기면 가죽들이 생길 거예요 먹을 것도 생기고요 일단 이렇게 놓고 그거 가지고 옷을 만든 다음에 데미지 감소시킬 수 있는 2레벨 스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쪽에 배치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트린 사람 이렇게 지정이 가능하구요 아마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빨리빨리 재료를 가져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원들 한번 확인해볼게요. 나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흔들어주고요. 긴급키트 이거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만약에 대비해서 좀 챙겨줄게요. 여러 개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따봉. 그 이후에 음... 이제 뭘 해야 되죠? 블루 포인트해금시킬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없네요. 그쵸? 아 이거 있네요. 나무 덧, 나무 덧, 한번 해볼까? 자, 이건 어디로 가야 되니? 아따 멀다, 멀죠. 두 명, 잠깐만, 두명 밖에 없죠. 저기는 가도 될것 같아요. 어, 잠깐만요. 아 이거는 좀 안좋은거 같아요 이.. 인식 범위가 넓어지면 빡세질것 같죠 이거면 3포인트 아깝지만 일단 여기다 쓰고 이쪽 있죠 어 잠깐만 얘 예, 물들고 있죠 이쪽으로 가도 될거 같아요 여기로 갑시다 바로 파견합시다 자, 출발할게요. 만약에 나무 트랩으로 애들 잡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죠. 솔직히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봅시다. 시도는 하고 바로 이동을 할게요. 모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나무지한명 어디 갔니? 자, 출발합시다 여러분. 갑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등 뒤에다가 달수 있는 그런 장식품들 여러 개가 있긴 한데 근데 방어력이라던가 체력 올려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거좀나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그런 게 없다는 게좀 많이 아쉽네요. 그런 거 있으면 애들 죽지 않고 좀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전투 한번 하고 복귀하면 거 시간이, 음 얼마 안 남을 것 같네요. 일단 한번 봅시다. 얘들한테 생존 키트 수비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6대3이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자 빨리빨리 갑시다 잠깐만 너 지금 장화 없니? 야너 풀셋인데 샌달 있잖니 넌 그렇다 치고 빠르게 이동합시다 하나 아네 명이었구나 이러면 좀 쉽지 않죠 자, 싸우자 다구리 다구리 고고 죽었죠? 그 다음에 얘도 죽을거 됐어 자 하나씩 하나씩 잘하고 있다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자 떨궈라 아 한명 더 있었어? 됐어 이런건 챙겨있는게 좋겠죠? 자, 피 얼마나 달았는지 한번 봅시다. 한 명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저거는 밴드로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가자. 자, 챙길 수 있으면 챙겨주고. 그래. 그래그래, 그래. 가자. 빨리 가자. 너도 와야지. 그래 일단 나무 덫이 생겼다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디서 만들 수 있을지 아 여기 있네요 나무 덫이죠 이게 이 주변에다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 정도 세워볼게요.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청사진이 없죠. 이런거는 차근차근하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럼버밀이 있네요. 럼버밀은 나중에 나무 캔들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적들 막아내고 난 후에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바로 가능한지 체크해 봅시다. 아, 뭐네요. 안 돼요, 안 돼. 시간이 없어. 애들이 없긴 한데, 시간이 애매해요. 아니다. 바로 가자. 시간 있을 때 바로 가자. 구분해 가능할까? 음.. 에이, 잠깐잠깐 합시다. 자, 그리고 이거 불 켜주세요 이거. 불 켜주시고 나무 봅시다. 자, 이렇게 지시 내리고 여기도 지시 내립시다. 8분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이런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거 있죠? 이런 식으로 어느 거를 먼저 해야 될지 설정 가능하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자, 얘는 크래프터, 한 크래프터는 한두명 정도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끔 자율로 설정을 할게. 요 7분 남게 7분밖에 안 남았죠? 자 이제 얘네들 얻어 죽진 않을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여기 있는 이 덫들 세워주고 이쪽에 사람 배치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망가질까봐 솔직히 걱정이긴 해요. 이 위치 바꿀까요? 이 위치 말고 여기다 합시다. 일단 세 개만 테스트로 지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봅시다. 크래프터가 두 명이나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잠깐만. 이래벨 스커트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아? 이거 도끼 하나 만들고. 자. 이거 있죠? 이거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두개 만들어볼게요. 됐어. 아 이게 음 이게 뭐지? 이거 가지고 도움이 되겠어? 이해가 안되죠? 한번 기다려봅시다 자 나무도 열심히 베주시고 돌덕게 만들고 있죠 좋아요 자, 새로 달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챙겨주고. 언더요. 딱히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입혀줄게요. 어디 보자. 얜다 입었고. 입었 고, 얘는왜 이렇게 없 지？뭐 지？아, 이건 나중 에좀 확인 해봅시다. 자, 동 사고 바로 와라. 이제 3분 남았어요 슬슬 준비할 때가 온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애가 누가 있더라 마린이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 있죠 얘를 보냈다 허? 그쵸 일단 이, 이쪽으로 보낼게요 어 잠깐만 너 아니야 아니야 다른 애 이거 좀 아까운데. 다른 애로 합시다. 얘로 바꿀게요. 자. 펜스테스크. 자, 이리 와. 그래, 이리 오고. 여기는 다른 애가 하도록 할게요. 자, 빨리 오시고요. 2분 남았죠? 자 이제 이거 그만하자 나무 흔드는 거 이제 그만해 우리 준비해야 돼 이것도 그만하고 자 이것도 그만하시고 그만해야돼 이제 똥만 싸고 빨리 오시고 1분 57초 시간이 은근히 안가는 것 같죠? 그래, 이거 빨리 넘기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여유 있을 때 이런 거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치? 그래, 그래. 우리 어차피 긴급 키트나 이런 거 진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빨리 만들어줘야 돼. 됐어요. 여기는 왜또 만들다 말았지? 뭐가 문제니 이거. 옷 봅시다. 잠깐만. 저 2레벨 옷 이제 입을 수 있죠? 스커트였는데? 저 2레벨 하나씩 입히고 입힐 수 있는데들은 입힐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걸로 만족을 하겠지. 얘가 제일 적게 입었구나. 그래야 자원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뻘짓만안 하면 된다 너희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있죠? 이 위치, 리소스 존 없앨게요. 1분 남았어. 요 근데 뭐하냐? 에이 물이나 캐라 이거 난 모여있어 그또 스토어 다 스토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다 치우면서 대기하고 있어 아, 이게 방어력이나 체력을 올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쵸? 네, 그런 건 아니네요. 자, 빨리 상자 쪽에다 다 저장을 시키거라. 차근차근하면 돼요. 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기대가 되네요. 자 여기 있는 것도 마무리. 어, 이쪽은 이제 깨끗합니다. 이거 뭐지? 나무였었나? 나무였었던 것 같죠? 됐어. 아직까지 오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얘딱 0초가 되면 그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거 다 했니? 다 했구나? 응, 음, 그러면, 나무 흔들고 있어, 안녕. 자, 먹을 거몇개 남은지 확인하고, 이거 하나 만들던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지시 내려놓을게요. 아, 민들레도 여유있을 여유 때 이거 좀 많이 캐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내비둘게요. 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마절면그점멸당하지는 않겠죠 저희가 자 10초 남았습니다 이제 올 거예요 일단 나무가 중요하니까 나무 좀 챙겨주고 이파리도 좀 챙겨주고 반창고 좀 많이 만들어주고 됐어요. 자, 옵니다. 먼데서 오네요, 그쵸? 헉! 아, 아뭐야 얘네들? 자, 쿨세이더라고 하니까, 에콜라이트. 광신도들이죠? 세 보인다, 그쵸? 그래서 일단 폭탄이 있으니까 몇명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얘는 클론이니까 희생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봅시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열심히 오고 있죠? 얘들 좀 뭉쳐서 봐야 될 텐데 네명이었었나요네명이었나 그런거 같죠? 얘들하고 싸운 다음에 와도 괜찮을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 보이네요. 야 너네는 왜 안싸우니? 자 준비합시다.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걸 누르면 폭파할것 같아요.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 범위를 보고 판단합시다. 자, 오고 뭐 있죠? 허허 눈치를 보고 있어? 검투사의 흉갑이라고 해야 되나요? 검투사의 흉갑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퀀텀 컴퓨터라는 게 이거 선택할게요. 아 이제 올것 같네요. 자한명 남았어요. 자 얘는 죽여야 됩니다. 저희가 일단 이거 기다려보고 이거 밟고 온지 안 밟고 온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과연? 어, 팔, 팔다 자, 알파, 베타. 다 써봐야 돼. 됐어. 어, 이거 괜찮네요. 그쵸? 어. 자, 자객들 처리할 거 괜찮죠? 일단은 이게 초반의 첫 번째 위기입니다. 이게 초반의 첫 번째 위기고 나중에 저희가 연구를 또 여러 개 하면 그때 아 일단 얘 얘기하는 거 봅시다. 자 광신도 물리쳤죠. 아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저희가 연구 레벨이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쟤네들도 계속 쳐들어올 거예요 근데 아마 나중에 가서는 저희가 도구라던가 그런 게 생기고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초반부예요 여기까지가 이 이후부터는 사실상 그 위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자원이라던가 이런 거 연구를 차근차근 하면서 농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양식을 하면서 버텨내면 되고요 그 다음 죽은 애도 있죠 여기서 지원 받으면 돼요 여기서 지원 받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이나 그런 것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연명을 하시면서 발전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이 게임은 좀 짧게 진행을 한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진행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뭐 이게 흥미가 있으시면 이후에도 계속 진행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이 게임을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신다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게임으로 찾아뵐게요